x에 uh -huh. x 마이너스 p의 제곱. Uh -huh. x 대신 x 마이스 p를 넣고, 오케이 okay. 네. 그리고요, y 대신에 y 마이너스 q. 오케이, okay, 퍼펙트. 그렇게 한번 적어습시다 옆에 다가도상향 네, 이동하면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이 된다라는 내용이 우리가 이번에 그 도형에 대해서 좀 나오다 보니까.